원, 투, 크레 5, 6, 7, 8, 9, 10! 2 0 2년첫1저희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습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고에 있는 이곳에 고는 있는 이는있있 그리고 또 다들 집에 갔다 오시지 않았네요. 1일 날이에요. 1일 날 본다. 저는 가을이랑 가족들을 보게 볼수 있어서 아, 너무 아유. 좋았습니다. 이제 저는 또 이제 저희 집갈때 이제 니키가 이제 본가를 못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어, 혼자 숙소에 있기 보다는 제가 그냥 데려왔었는데 저희 집에.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사실들을 많이 안 했어요. 모두 알다시피 니키가 살짝 어, 진짜 말 그대로 딱세 숟가락 먹고 그냥 놓잖아요. 근데 아, 맞아요. 그쵸.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두 그릇 먹는 걸 봤어요. 두 그릇? 두 그릇. 두, 그릇. 제가 두, 두 그릇? 한두 끼도 빠짐없이 두 그릇, 두 그릇. 3일 동안, 아니 이틀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모든 끼를 제가 다두 그릇 이상 먹었습니다. 엄청 맛있는, 맛있는 거 먹었나 요네 엄청. 그래도 그 제이 형 어머님의 손맛이 또 정말 맛있죠. 저희 어머니 손맛 줄이죠. 그, 선우 형은 어땠어요? 아 근데 저는 일단 집 가면 막 부모님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본 얼굴들이라 되게 기분도 좋았지만 이제 제가 평소에 누나랑 엄청 친한데 음. 되게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그때 한 12시인가 그쯤 도착했는데 진짜 새벽 5시까지 막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음. 날 때도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막 등산도 갔다 오고 음. 되게 뭔가 바쁘면서도 여유롭고 막 책도 좀 읽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 아, 진짜 한 며칠, 어쨌든 좀 오랜만에 쉬어서 되게 에너지 충전을 많이 하고 온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1월 월말에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봅시다! 렛츠고! 회사 한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이씨. 요즘 되게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아, 네, 제가 또 이제 너무나도 뵙고 싶었던 사람들 이제 뵙는 준비를 합니다. 아, 네, 많어요 아, 진짜 그게 누구죠? 농장번맞춰볼까요 이영훈아, 솔직할 것같은데 누구요? 누구죠? 누구죠? 이응, 면나 아니, 아니고. 바로로 바로 엔진. 엔진! <웃음> 저희가 이제 엔진 처음 만나는 자리여가지고 뭔가 설레기도 하고. 어쨌든 진짜 아... 긴장하면서 <웃음> 연습 열심히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떨리지만 설레는 근두근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무대뿐만 아니라 VCR도 찍었잖아요. 음, 아 맞아요. 정말 재밌게 찍었는데 진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맞아요. 근데 그때 어... 진짜 막 편하고 되게 재밌게 작아, 찍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음. 어떤 무대가 제일 기대되시나요, 개인적으로? 어 저는 그럼 개인적으로 이제 알아정아아 아아 맞죠?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지. 네. <웃음> 네 여러분 못 들으셨겠죠? 여러분은 궁금하신 점은요. 수고방지위원회 <웃음> <스포> <웃음> 출 <출토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유도신문에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음. 아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이 형이 말한 그 무대가 또 이번에 그 특별한 유닛 무대도 또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아, 아, 아, 아, 네 일곱 네, 명이서 그렇게 연습하기도 하는데 유닛으로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몇 명이죠? 맞습니다. 네. 저희. 안 넘어갑니다. 맞씀했어요 <웃음> <이러면서. 웃음> 아, <웃음> 네. 아, 근데 저희 유닛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아네 네. 위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어. 진짜 얼마 안 남은 저희 무대를 여러분들이 어, 그냥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코넥트에서 만나요 여러분. 앵코넥트에서앵코넥트 N코넷트. N코넷트. 체인지! 갑자기요? <웃음> <웃음> 이번 시간에는 엔하이펜의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다.. 저도 그렇고 다 지켜보니까 퇴근하면서 자기만의 그.. 약간 각자 패턴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루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음, 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이트 루틴. 아 루틴. 아, 저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음, 저는 이제 어, 딱 집에 도착해서 일단 씻고 그리고 어, 폼 롤러. <웃음> 네. 롤러도 하고, 그리고 몸 관리 좀 하고 그치. 그리고 니키랑 같이 게임을 하, 해드리고 아 맞아, 게임 하자 도있 네. 맞아 해드리고. 니키도 또 게임 하잖아요, 가서 맨 축구 게임, 게임. 어제 제가 니키랑 했는데 제가 졌어요 오 <웃음> 지금 이긴 적이 없어요 저희도뭐다만다약다 정해진 루틴좀 있잖아 맞아, 그쵸 진짜 할결 딱할저 음. 네. 들은 건데 성훈이 그형 일기도 쓰잖아요 아맞아 아, 일기도 쓰지 네. 아진짜 저는 못본것 같은데 어? 아 그게 이제 자기 전에 제가 핸드폰 어플로 음. 얘기했어요. 음. 요즘에 되게 그런 것들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아, 잘 나오더라고요. <웃음> 아, 근데 그거 일기 몰아서 보면 되게 재밌긴 하겠다. 맞아. 그억이 오늘 있었던 일이나 감정을 약간 응. 느꼈던 것들만 있어요. 균형을 보면. 또 그런 어플의 약간 색깔로 그러니까 음. 오늘의 그런 기분. 기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 오, 저도 약간 소식이 좋다. 쓰고 싶어요. 진짜 오, 좋다. 좋은 영향을 줬다. 아, 아 네. 또 저, 저를 보고 다 배우네. 그리고 또 희승이 형이 또그전월말에결부터그던그 보컬 연습도 정말 계속하는데 아, 그것도 그거, 루틴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어, 그쵸, 그쵸.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 시간 정도 해가지고 음, 네. 이제 연습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어쨌든 정해진 틀에 연습을 해야 되고 사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만 따라서 부른다고 실력을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음, 저 음. 제가 루틴을 좀 설명해드릴게요. 루틴 아, 어, 아, 이거는 저 진짜 배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어쨌든 목소리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아, 맞어. 그러니까 맞어. 성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사용해서 공기를 보내야 성대가 접촉을 하고 떨면서 소리나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코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어 음 운동을 먼저, 음 먼저 음 어, 일단 팔굽혀펴기나 플랭크, 그리고 복근 운동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음 하면 노래가 늘어 있을 거예요. 와 진짜요? 제가 희 믿고 많이 해야다 어, 진짜 이거는 코어. 제가 비밀인데 이제 어. 우리 엔아이픈아 <웃음> 해주셨네.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꿀팁 꿀팁 이제 그리고 이제 리트이나 이제 음. 발성 연습을 하면서 음. 이제 조금 다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곡을 연습하시면은 아 오. 좋은 영향력을 끼치, 끼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생일 성전 N.F. 아주 멋져요. 좋네요. 그리고 또 저도 소소한 루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물을 저는 자기 전이랑 자고 일어나서 꼭 마십니다. 어, 오 저도 물. 그래 정말 이게 피부가 좋은 거야. 어, 이거 진짜 좋은 거야. 그러네 음. 피부가 좋은 거야. 아기 근데 약간 그 피부도 있는데, 약간 이게 저, 저도 들은 복고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물을 마신다고 해서 바로 성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4시간이 걸린대요. 성대까지 가는 게. 음. 그래갖 아 음. 미리 그 물에 전날에 마시면 많이 마셔두면은 4시간 뒤에 가니까 그때서야좀 아, 목이 축여지는 그런 효과가 아 있다고 합니다. 어, 음. 물티, 아, 감사합니다. 어, 진짜 아, 몰랐다. 제일 큰뭐 그런 거 있나요? 루틴? 저는 이게 항상 비타민 챙겨 먹죠. 아, 예. 아, 아, 아, 맞아요. 홍삼도먹고 근데 그게 아, 사실 음. 저는 요즘에 이게 되게 이 입병 이, 이 많이 나서 음. 아 그거를 먹어야지 좀 낫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근데 저는 많이 챙겨 먹고 있는데 이제 많이 챙겨 못 주는 걸좀 아쉬워하고 있어요. 음. 아 음. 뭐 이번 달에도 음. 좀 많이 챙겨 못고잘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루틴으로 요즘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저희 방에 원래 화장실에 욕조 있는 데 있잖아요. 아, 네. 딱그 하는 있는데 저는 요즘 뭐 반신욕을좀 하는데 아, 아니, 아 진짜 솔직히 같아요. 맨날 안 봤는데 안에 이좀 그러니까 뭔가 할라 했는데 안한 안 적이 많아가지고 제가 요즘 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반신욕저 욕조가 진짜 커요. 근데. 엄청 개운하고 응. 진짜 뭔가 근육 다 풀리고 반신욕이 아, 진짜 너무 네, 화가 진짜 화가 좋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나가는 거요 네, 그것도 근데. 제가 한번 눌러봤는데 평균이 렇게막안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앉으니까 이렇게 막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내가 좀 해보면 좋겠더라고요. 음. 근데, 근데 반신욕이라는게 그냥 몸을 담고 있는 그런거예요 네. 거품이 나와야지만 반신력. 반의 네. 절반 반. 신이 몸. 음. 욕이 목욕할 때욕 빠져요. 음. 음, 근데 제가 맞나? 듣기로는 선우 씨는 반신욕이 아니라 완전 그냥 목욕을 하던데 사실 이렇게 좀 추우니까 완전 그냥 하는 음. 게... 반신욕 할 때는 반 밖에 담그면 안 돼요? 아그 아니, 그, 그건, 그건 아니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그냥 그러면 몸에 네,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되나? 관설액 순환입니다. 그 위의 말 이렇게 담그면 돼. 이게 추천합니다. 정답은? 마태형태승이 맏형, 형이 등판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루틴 이야기를 하니까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이제 메인으로 와버렸네요. 이러는 아, 네. 보통 사실 그거잖아요. 그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 목표 같은 걸 1년 목표라든지 어쨌든 새 목표를 세우는 기간이 일어나서 음, 그만큼 맞아요. 이제 좀새첫 목표인 만큼 좀 거창해지는 것도 좀 나쁘지 아, 않을 것같거하게큰 거래해야 이제 파편도 크다. 깨져도 파편도 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 오 그만큼 목표가 큰. 그러니까 깨져도 커요. 그 조각이 큰 그런 말이에요. 아, 그 목표를 크게 잡아야 오. 깨져도 와. 그 조각이 크다. 목표를 맞아, 그냥 안 깨면 되지 않나요? 그게 그게 좋죠. 제일, 좋긴 네. 하죠. 네. 아. 많이 그렇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아 저도 그렇고 정원이도 그렇고 성원이도 그렇고 뭔가 다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뭔가 노력을 하는 타입이잖아요. 아 맞아, 그렇죠. 뭐 성원이는 뭐 어떤 식으로. 아, 저는 일단 일단 뭐 메모장에 해야 할 것들을 이제 음. 주로 이렇게 써놓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억할 그거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게 써놔가지고 쓰고 약간 자주 보고 약간 좀더안까먹게 맨날 느낄 수 있는 약간. 근데 폰 잃어버리면 조금 위험할 수 있. 그러니까 성원이 형폰잃어버려 그러면 아, 너의 목표가 다이게 되는 거지. 저는 또 이제 그렇게 딱다 적어놓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중해 가지고 아, 음. 폰도 어디 이게잘안떨어뜨고 음. 아, 이제 백업을 해가지고 그런 게 저는 그렇게...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웃음> 네. 그리고 희승이 형의 목표를 세우는 팁. 약간 아, 그러니까 <웃음> 목표. 저 저의 목표를 세우는 팁은 근본적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이제 근본적으로. 목, 목표를 세우려면은 이 실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근데 이제 실행성이 있으려면은 자기의 의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 목표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어떤 그. 목표, 그러니까 이루고자 하는 것과 어떤 음. 그 접점을 찾아서 그걸목표로삼는데 음. 그게 진짜 실행하기 좋은 목표거든요. 음.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에 어, 접점을 어렵다. 찾아라. 그죠 그죠. 아까도 그렇고 엄청 이제 좋은, 진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네요. 엄정의 역할을 점점 하고 계십니다. 제이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계획을 잘지키기 위한 노력이요? 네네. 네. 제 자신의 자, 자신감을 높이고 응. 자존감을 높이려면 은조금만한 목표나 자기와 약속을 조금씩 지키는 게 진짜 도움이요 음. 약간 뭔가 아 10초에 후 저희 가야겠다 이런 것도 아, 다 완전 지키면 아. 그런 게 쌓이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구나. 그것도 나. 습관이 되는구나. 응. 저도 그래갖고 약간 아 10초 뒤에 씻어야겠다 이렇게 어. 하고 저 바로 이어나 약간 그런 게 있어. 약간 10초만에 아. 무조건 가야겠다 아. 이러면은 진짜 꼭 가. 음. 약간 그런 거. 저 그런 뭐. 거안 되는데. 아, <웃음> 제가 계시고, 나도안 돼. 아, 10초만 있다가 잠시 1 0아 쉽지 않아요. 아, 이게. 15초만 더. 목표는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백지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연습생 때그 시간을 지키려고 타이머를 설정해서 약간 이때 뭘 해야 되는지 딱 설정해놓은 다음에 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실 자기도 이 시간에 뭘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뭔가 그게 알림 같은 게 울리지 않으면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니까 알림 알람에다가 그 이름으로 막보컬 뭐 연습 이렇게 하면 띵띵 울리면 그거 하고 이렇게 해서 아, 어요 아. 어제 풀 좀. 좋 더운 밤 그것도 좋은 거같네 다들 저마다의 팁이. 일단은 이번 목표는 다아그 저번 목표는 음, 다 음. 지켰으니까 그치. 이번에는 뭐 지키기 쉬운 것부터 세우고 우리 음. 총점씩 아 음. 뭔가 그게 어, 중요하게 네. 맞아 이룰 수 있는 목표죠. 맞아 맞아. 네. 네. 서로 도와주면서 서랑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같이 도와 힘내는 중하고 왔네요. 저희 도와요. 서로, 네. 서로. 같이 많이 도와줍시다. 아 제이크 씨가 아, 아,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네. 아 네. 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웃음> 이 <이거> 밀고, <웃음> 밀고 있는. 밀고 있는. 저 해주세요. 아 예. Yes. <웃음> 네. 한 번씩 가. N 아이폰 미는 건가요? 네. 어, N 아이폰 미. 니키가 항상 안 해주던데. 이게 아니 에이. 어기어 돌아온 뭐, 뭐, 목표 점검 시간입니다. 아, 그렇죠. 아, 아, 가장 중요한 메인 시간이죠. 네, 그렇죠. 다들 아, 잘 지키셨을 거 생각하는데 사실 아, 저는 밥안 남기기 실패입니다. 아, 아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근데 이렇게 뭐, 했는데, 아니 근데 남기면... 왜냐면 은 이게 네. 그 뭐지? 처음에는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증샷까지 찍어놨어요. 근데 음. 이게 먹다 보니까 한그 받는 거에 80%만 먹어도 제가 양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마다 다르니까. 음, 맞아요. 80%는 다 먹었습니다. 음. 소식하는 게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들었는데, 음, 네. 무조건 는 것보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게 별로 좋은 거죠. 그그죠 적게 자주 먹는 게 좋대요. 아 진짜? 네. 네. 아 그래요? 진짜예요. 진짜. 적당히가 아, 제일 좋고, 진짜 항상 적당하게 적당요 적당한, 네. 게, 적당히, 적당한 좋아요? 게 좋습니다. 그럼 제 목표는 이제 아, 조금 스물셋이가 좀 의젓해지는 거와 이제 조금 성숙해지는 게목표였는데 어떻게 되나요? 아 이번달 목표. 네. 막내 아 막내분들이 이렇게 네. 동생들이 한번 가세요. 쯔한 세요 그럼 막내가 뭐, 얘기해볼까 아, 니키가? 음. 아 잠깐 네. 니키는 네. 아, 아니, 니키한테는 좋아요. 제가 조금 이제 좀 친하게 약간 어. 형과의 그런 거리가 없게 좀 어. 하겠어. 맞아요. 그런... 약간 콩이즈인데 약간 완전 형 같은 느낌? 아 그리고 어. 아. 제이크 형은 완전 뭔가 잘 챙겨주는 음. 뭔가 약간. 친근은 아닌데 약간 형이라도, 아, 그러니까 좀 아, 가까운 좀 사이를 가지게 해줬던 것 같아서. 전 음, 음. 음, 음. 희승 음. 형은 친구. 동생 <웃음> 아, 동생 게임 같이 하는 동생 동생 아 근데 진짜 <웃음> 게임을 할 때는 진짜 친구 같지. 음. 아 그렇게 네. 즐겁게. 음. 하는. 근데 이렇게 다 제이크 형도 정말 의젓해졌지만 다들 정말 스무 살이 되면서. 성숙해진 것 같은데요. 진짜요. 진심이신데 진짜 아, 진심니다요가서 많이 네. 되고 싶어요. 저는 뭐 자, 저번 달에 이제 몸 관리랑 춤 연습을 잘 하는 거였잖아요. 네, 네. 건강 조절. 그거는 이제 그래도 잘 실천하기도 한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건 계속 이제 쭉 계속 가져가는 음. 거구나. 이번에는 사실 조금 이제 실패한 것 같아요. <웃음> 아, <웃음> 이제 아, 저번 달, 저번 달 이제... 월, 월말 결산에서 제가 잠을 좀 어, 일찍 자겠다고 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 사, 사실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어, 좀 뭔가 게임 막 이런 거 하는 것도 없지 않았었는데 이제 니키랑 막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뭐랄까 약간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제일 먼 맞아요. 제 브로즈 좀 맞아요. 맞아. 맞아, 네. 네, 맞아. 음. 이제 앨범도 끝났고 음. 이제 뭔가 이제 활동이 뜸해질 때 우리가 다음 앨범도 생각하고 음, 랩그죠레업도 랩업. 하고 뭔가 그러면서 랩업, 랩업. 진짜 하루하루 뭔가 고민을 해가지고 뭐 다음 앨범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음. 시, 실패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뭔가... 실패함으로써 얻은 게또 있잖아요 어. 그쵸 그쵸 그 대신 그래도 이제 뭔가 이번 달은 뭐 조금은 더 자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아, 음. 희승이 형의 건강을 위해서 맞아요, 건강도 중요해요. 잠이좀 중요해요. 저는 이제 에나이픈 끈끈하게 만들어주기? 이라는 어 이거 했던 거 같은데 네, 끈적끈적 스티기. 아, 끈적끈적 어,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데 어떤 어땠나요? <웃음> 어, 아, 음.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2의 실감스로 말씀드리자면 감 역시 뭔가 잘 시킨 것 같아요. 네. 이제 오. 그 멤버 회의를 하잖아요. 뭐, 그럴 때 의견도 많이 내고 또 그리고 이제 제이가 많이 이제 아는 것도 되게 많이 아니까 음. 멤버들한테 그런 팁도 평소에 음. 많이 주는 그런 게. 니키 음. 왔을 때 어떤 거 같아? 요 제이 형 잘한 것 같아. 요 그, 그, 제이, 그, 제이 형 정말. 네. 이제 니키 인정하면 인정, 영, 인정 예. 인정하는데. 니키 웬만하면 오 인정 잘 아, 인정 거. 안 하는. 제이도 포스트하고 <웃음> 있어 지금. 그에게도 <웃음> 약간 목걸이입니다. 많이 챙겨주니까 <웃음> 그때도 집에 데려가서 맞아요, 갔을 맞아요. 때도. 멋있어 제가 동생을 잘 챙겨 맞아요 어... 동생이 어... 정말 좋아져 저는 네. 건강 팀 80% 이제 한다고 어? 생각하는데 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건강을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활동 하기 전에 좀 관리를 잘 해놔야 활동할 때도 좋은 모습을 음... 활동할 수 음. 있다고 그죠. 생각을 해가지고. 그치. 그래서 저도 뭐 형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싶고 영양제도 음. 또 제가 어, 영양제 갖고 맞아요. 왔거든요. 어? 요 네. 그래가지고 좀 오. 챙겨 먹겠습니다. 어, 건강팀의 네. 멤버로서 제가 좀이게 같이 챙겨드릴게요, 다. 아네네 아, 손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 저는 성공을 성도를... 네, 했죠. 진짜 한 번도 같이 앉았어, 요키 이번 달에. 아, 아 장야장 그리고 저 약간 최대한 늦게 음. 자려고. 오늘 음. 제일 일찍 자야 하는 나이인데. 그치. 네, 진짜 약간. 더일찍잘키 많이. 그렇지. 이제 이제 게 멈춰도 돼요. 안 돼. 안 돼. 아안 돼. 완벽한. 네. 자, 근데 어쨌든 <웃음> 그러면 이제 2월 목표 타임으로 네. 2월 목표를 한번 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워 볼까요? 아 좋습니다. 다른 목표로 일단 앵커넥트. 이제 앵커넥트를 저는 무사히잘 재밌게 좋게 맞히는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 음 그래서 이제 솔직히 앵커넥트 끝나고 나면은 인컨트가 초 초반에 있으니까 끝나고는 목표 없으니까 뭐그 뒤에까지 굳이 뭐 생각하면 은뭐 다양한 컨텐츠 많이 찍기 n 만큼 o n e y I like to make it cheeky. 든지 i k e to make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저는 일단은 그목 m 는 저도 마찬가지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c h e 어깨 운좀하기 k e to m a 이 운동하기. h e e k y I l i 이 e to 이 같이 네, 네 셋이서 PT 같이 받고 있겠네 넘겨주세요. 네. 저 스스로를 뇌를 마사지할 수 있는 아 뇌를 마사지 그런 아. 어, 브랜드 시간을 마사지. 가지고 싶어서 그냥 저는 2월 이월에는 그냥 재밌게 지내기. 음. 음. 음. 아 그냥 너무 너무 저 저를 제가 너무 약간 그런 사람이 된것 같아요. 음, 진지한 항상 아, 진지한, 음. 진지하게. 일진이가 뭔가 혼자 고민하는 게 많, 많, 많은 거 같아요. 그런 성격인것 같아요. 혼자 생각 많이 하고 혼자 약간 고민도 하는데 그래, 그게 나쁜 게 지금 혼자 스트레스 받잖아요. 같이 음. 이야기도 좀 재밌는 시간을 많이 이야기도 더 고민 좀덜 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봅시다 부러지듯. <웃음> 저희가 <저의> 은 <이걸 웃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을 챙기고 좀더 뭔가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음. 열심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와, 음. 건강이 음. 최고다니강 건강.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저는 이제 또 스무 살이 됐으니까 음. 좀더 어른스러워지고 좀 성숙해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음. 또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앨범도 잘 준비하고 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약간 업그레이드 좀을 좀, 음. 좀 음. 그런 업그레이드 시키는 음. 시간이 음. 많습니다 좋습니다아그렇죠 네, 네. 음. 저는 이번 목표는 조금 다르게 저는 저의 목표는 나머지 여섯 명의 목표를 도와주 음, 좀 okay. 어려운데요? 좀 어려운데, 좀 어려운데. 어려운데. 어려운데. 오, 오. <웃음> 뭐, <웃음> 약간 니키 어떡하니? 운동도 근데 내가 운동 많이 같이 해주잖아. 오케이. 운동 해줬는데 지금도 막 하면 되지. 약간 누 운동 좋아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개인 개인. 좀 어. 자기 개인의 목표를 이렇게 도와줄 때까지 트레이너처럼. 어 그런. 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이크 자신도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오늘 가르쳐 주면서 더 배운다고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필라테스를 하는데 거기서 유연성을 좀 신체적으로도 유연성을 기르고 약간, 음. 약간 마인드나 이런 것도 좀 유연하게 하는 음. 아. 그런 다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오, 오! 필라테스를 통해서 마음도 유연하게 응. 필라테스 받을 때그 사진 봤거든요. 그러면 그래. 뭐지? <웃음> 골든 디스커드 <디스커르트에> 때 받았던 <웃음> 상이랑 똑같은 대박. 아 진짜 <웃음> 너무 신기했어요 이번 달은 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소하게 음. 된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번 달도 노력을 파이팅. 해봅시다 파이팅 파이네 그럼 지금까지 나를 그렸습니다